음 녹화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웃음> 아예 안녕하세요 밤의 눈꽃입니다 어 제가 이제 한동안 어, 영상 유튜브 영상 자체를 음 1년 일단 1, 1년 동안은 확실히 못 올릴 것 같고요 음그 후기에도 이제 예, 병역 관련 그 때문에 제가 한 1년 수능, 제가 이제 재수를 하거든요. 재수를 하기 때문에 예. 뭐 나쁜 의미에서 재수가 아니고요. 제 꿈이 현재 바뀌, 바, 바뀌었기 바뀌 때문에 방송 쪽으로 더욱더 하고 싶은 마음에 좀더 공부를 하고 오라고 어, 영상 편집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이제, 뭐,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확실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상을 못 올릴 뿐더러 어, 생방송도 못하게 됩니다. 어, 그동안 일단 사랑해주셨던 분들, 제, 제 이제 유튜브 채널 사랑해줬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음, 아직 많이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영상이,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어, 그리고 관심있게 봐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뭐, 저는 구독자 수, 수, 뭐, 조회수를 떠나서, 일단, 항상 여러분들한테 꿀팁이나 뭐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물론 편집적으로는 제가 아직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 프로그램으로 편집하면서 올 여러분한테 이제 올려드리면서 예, 그거로 이제 여러분 댓글도 보고 항상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말할 거는 어, 1년 동안은 방송도 못하고 영상, 영상도 못 올라옵니다 물론 활동을 안하기때문에 진짜 그래도 방밤에누고 그 밤TV 채널에 정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끝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뭐 이거 남긴다고 해가지고 뭐 제적받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음아뭐 영상도 안올리는데 관심없네 관심없다 아뭐 안올리는데 뭐이천원에 무슨 관심있냐 하시는 분들은 네, 구독 안해주셔도 됩니다 네, 구독 안해주셔도 돼요 진짜 저는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음.. 진짜 고맙습니다 일단은 고맙고 점 접는건 아니지만 좀 이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려줄지 안기다려줄지 안기다려줄지는 어.. 일단은 시청자분들한테 달려고요 저는 일단 공부를 하고 1년 후에 잠시 뵙고 나서 제가 이제 현역이기 때문에 음.. 이게 지금 공익이 됐다 말았다 하는데 일단 확실히 정하는 건 요번 요번 한 4월 5일 아니 수능 끝나고죠 수능 끝나고 제가 이제 바, 바로 병무청에 가서 이제 할 거고 음제 병역에 관련된 걸 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방송이 한, 한 한두 번 이제 막 군대 언제 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군대를 가든뭘 하든 간에 이거는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이 신경 쓸 사양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제 제 개인 사생활이기도 하고 뭐 제가 군 저도 몸이 아픈 부분이 있긴 한데 음 그렇다고 막 빼돌릴 생각은 없고요. 저는 무조건 현역 아니면 공익으로갈 생각입니다. 지금 그게 두 개가 지금 왔, 왔다 가리, 가리 가리 하기 때문에 예뭐예 뭐예 군대는 가게 되면은 하, 하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로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저는 뭐 군대같은거는 별로 막 이제 가는거에 대해서 막아 짜증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차피 피할수 없는 운명 가서 해야죠 네.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자본주의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고요예 네, 일단은 진짜 여태까지 이게 한 4, 5년, 4, 5년 됐나요? 4년 됐나요? 4년 됐데 4년 아니다 3년 됐나? 유튜브 제 개설한 지가 창설한 지가 그렇게 됐을거예요 그때 동안 제가 사랑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 1년 동안, 또 이제 군대까지, 끝나면 3년이 넘죠? 정상적으로 방송하는 건 아마, 제 취업한 후이니까, 5, 6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예, 그 때쯤이면 아마, 아마, 많이 변해져 있을 거예요. VR 시대가 오고, 가상현실에서도 제가 방송을 할수 있는, 있는 거고, 그 때까지 많이 기다려주시고, 제가 이제, 예, 좋은 대학교, 좋은 공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기준에서 어떤 어떤 방송 어떤 영상이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찾고 최대한 욕기 없는 방송 또한 게임을 즐기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약속드립니다. 네트까지 사랑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밤의 눈꽃이었습니다. 이게 일단 2017년에는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